신발. 반 서태웅 그 누구라도 내가 자는 걸 방해하는 녀석은 용서 못한다 아무것도 안한 주제 내가 패스해준 덕분인 걸 가지고 지금까지 네 게임이나 출전해서 부득점인 게 이상한 거지 지간한건나도 <웃음> 없으면서 그건 내 패스가 좋었기 때문이야 그렇게 전라놈 여태까지는 왜한 골도 못 넣은지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 하는 거냐 멍청이 서태웅, 야 거기서! 왜 아무 말 안는 거야? 응? 시치미 떼지 마! 성질 못된 네 녀석이 내 실수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다니! 동정할 r l s 면 필요 없어! 그런 거! 동정? 하...